일단, 어, 여기 보이죠? 어필. 뭐, 여기 대시 생략됐죠? 뭐가 보이에요이죠아니 이거, 이거 왜 해석이야? 그지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고. 너희는 목적 부사자을 이끌 때를 공부를 했지. 목적 부사자 그런데 네. 여기서 학습 네. 포인트는 뭐냐면, 부정 목적이다. 부정목적. 응. 부사절이야, 이거. 부사절. 아까 우리 공부했죠 부사절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응. 중속절에 속한다고 했어. 억나요 응? 응. 명사절, 명사절, 부사절. 중속절은 뭐에 속한다고 했어? 성체. 접속사라고 그랬지 접속사. 어째? 응. 목적을 하는 거. 우리 목적하면 응. 소대캔. 소대 캔. 뭘시 떠올라야 돼. 저릴 땐소대 캔. 구일 땐 이너도 투 원형, 소에이드 투 원형. 그 다음에 그냥 투 원형.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부정 목적. 부정. 자, 이렇게 쳐볼게요 부정이니까 나이 생각나야 돼. 그러면 부정 목적. 목적은 없고, 아 공부했잖아, 우리. 나, 투 원형. 여기 원형이 나오면 이게 부정 목적이야. 오, 너무 쉽네. 어, 무슨 뜻이야. 뭐, 뭐, 하지 않도록. 뭐마하기위해서가 아니라 뭐마하지 않기 위해서야 뭐마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네 다시 쳐볼게. s o 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so, add, 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집어넣으면 돼나 not to a n 똑같이 주셔. 이런 도로 써볼까? 이 n o 나투 e r 하면 뭐마하지 않도록. 근데 얘들은 구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구란말이에요 구. 이걸 빨랑 절로 또 바꿔볼게. 몸하지 않도록. 우리 아까 소우대 했잖아. 아 어, 여보, 소우대뭐 나오는데 캔낯이 나오면 되지. 캔낯 나오면 몸하지 않도록이네. 나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러도넥절로 써도 몸하기 위하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어, 캔나이나쿠드 나시 들어간단 말이야. 몸하지 않도록. 그다니? 아 아니야. 어, fear가 있었어. 어, fear, death. That. 어, d e a t h 보통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뭐나와야 돼? 주어 다음에, 어, s h o u l d 이렇게. 알겠어? 뭐만 하지 않도록이야, 이게. 어이구, 뭐만 하지 않도록. 됐어? 요거? 어, 들어와.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이봐. 이쪽에다 써볼게. 이쪽에다 써보면, 구는, 어, fear, of가 되기도 해. 이때는 ing가 나온다? 그냥, 하고 나면 ing, 뭐만 하지 않도록이야. 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있어. 레스트 슈드가 있어. 오. 레스트. 레스트 다음에도 뒤에 이제 생각되고 여기에 슈드가 나오고, 슈드가 또 생략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절, 여기 구. 맞지? 이걸 뭐라 그래나 그래서 부정목적이라고 그래. 부정목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 다시 한번 봐봐. 어, 피어댁 했죠? 소로 뭐. 그렇지 캔납 대신에 이제 시제 과거니까 어 그거에 과거요. 쿠드나시나 마이지나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보면 해석은 되잖아요. 주소를 적었다 야. 난 그의 주소를 적었다 뭐 그지 그 주소를 까먹지 않도록이야. 잊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위에 거 해석은 이제 나는 그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됐지? 까먹지 않도록. 이해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퍼피어대 퍼피시 이게 중요하지? 자,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 일단은 부정목적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l e s t should, for p e a r should, 전부 다 같이 알아본다. for p e a r of, id까지도 n 있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여기서 또 바꾸면 돼. 이걸 만약에 for p e a r 다음에 of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야 그치, 그냥 forgetting it이 없어지면 돼. for p e a r of, forgetting. 너무너무 쉬 쇼. 알겠지? 어. 이렇게 바꿔도 돼. In order not to forget it. 이러면 똑같은 뜻이 돼. 알겠어? 어. 아니 그냥 So as not to forget it. 똑같이. 그때 이제 구로 바꾼거죠요 구냐 절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접속사 공부하고 있고 접속사 중에서도 정속절 을꾼접속사자 주절에 딸린절 전이 정속절 중에서도 효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중에 부사절의 위치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개의 용법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근데 부정 목적도 있더나 좀더 까다롭고 어렵죠. 하지만 잡아낼 수 있다. 이게 돼야 날개를 달수 있습니다.